자 안녕하세요 양 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번에 만든 어, 트레이딩 저널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트레이딩 저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거래를 할때 어, 이제 거래일지죠 그쵸 우리가 어떤 거래를 진입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진입을 했으며 우리의 심리상태가 어 됐는지 그리고 거래 후내 심리상태는 또 어떠한지 거래 결과는 어떠했는지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갔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안됐는지 이런 것을 다 적을 수 있는 거래일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가 이제뭐제 소개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일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부터 일단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강점, 약점, 뭐 장점, 약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본인 이제 내 스스로에게 쓰는 메시지 동안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기법 나의 기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셋업은 어떤지 지금은 진입은 언제 왜 스탑은 또 언제 왜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보시면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거래일지 어, 이제 어, 50개 날짜 종목 그렇죠? 날짜는 이제 며칠 몇시에 그러니까 어느 장에 들어갔는지 뉴욕장인지 런던장인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종목 어떤 종목 들어갔는지 마사이즈 매수 매도 총핍수 손실인지 수익인지 내가 거래 진입한 이유 거래 전 감정, 거래 후 감정 혹은 느낌점 이런 식으로 일단 50개를 어, 채워나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어, 내가 이제 이 기법이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수정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법인 건지 어, 이제 다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일지, 뭐, 종목, 라사이즈, 매수, 매도, 결과, 룰을 지킨 거래인가, 룰을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룰 지킨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거래에 대한 노트 또한 적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의 결과물에 대한 노트, 이제 거래 후 나에게 묻는 질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일지 같은 경우는 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가격은 바로 단돈 4달러! 그래서 거래 일지를 이제 누르신 후에 네,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네,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안에 링크를 누르신 후에 다운을 받으셔서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네,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네, 인쇄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PDF 파일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PDF 파일을 컴퓨터로 이제 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글을 쓰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프린트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단돈 4달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거래 일지 같은 경우는 프로들도 사용을 하는 것이 거래 일지이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래 일지 잘 사용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